윤석열 후보와 그 주위를 둘러싼 선거 캠프에서 페미니스트 인사를 영입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청년들이 상실 감은 말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차라리 이 재명을 찍어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구호는 빈말이 아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보관소입니다. 식오 빈말이 일상인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 청년들의 행동력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과 이 사이에 벌써 오차범위 밖으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신지의 사태를 수습할 길은 오직 신지의 뿐입니다. 그 무슨 반페미 인사를 영입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그 주위를 둘러싼 속칭 윤핵관들이 정말로 2030 남성들이 돌아설 줄 모르고 페미니스트 인사를 영입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이 압도적으로 돌아서서 오 후보가 당선됐다는 걸 알아요. 원숭이도 알수 있게 명확하게 결과로 나와있습니다. 2030 남성들이 패미당 2.0을 하려는 현재의 국힘과 윤석열이 정권을 잡는 건 의미가 없는 정권교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힘당의 저 나이든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2030의 의견이 국힘당의 주류가 돼서 정권을 잡는 것도 의미가 없는 정권교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2030이 당내에서도 주류가 될 테이고 그때는 자신들의 입자가 위태로워지니 그런 정권교체는 이 늙은이들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겐 2030 남성도 민주당, 이재명 못지않은 경쟁자이자 라이벌일 뿐입니다. 반면 이들에게 여성, 페미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도 남존 여비 사상이 뚜렷이 바뀌어 있죠. 신지혜 같은 젊은 페미니스트는 이들이 보기에 그저 어린애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인이 아니니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여성을 정상적인 성인 대우를 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마인드이죠. 이슬람권에서 여성은 성인이 되어도 혼자서 외출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걸 금지합니다. 지금도 왜냐 여성은 반쪽짜리 성인 보호받아 마땅할 미성년과 동급 이기 때문이죠.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명목은 여성 보호예요 이건 그동안 박근혜가 그쪽 땅 노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근혜가 보수 우익의 바지사장 쿠마리였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우에버 어찌 됐든 보수의 젊은 패비를 영입하면 자기들이 핍박받는 여성을 위한다는 스윗한 이미지도 챙기고 젊은 여성들은 그저 자기 맘대로 구슬릴 수 있는 같이 일하기 훈훈한 젊은 처자들일 뿐이지요. 남패미였던 전서울시장 아무개 씨가 그랬듯이요. 그러니 아무리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꼬라박아도 이 노인들이 이 사태를 패미 영입의 결과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패미들이 페미니즘 탓이 아니라고 우긴 것처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윤석열 주변의 온통 간신배들 뿐인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주변에서 본인의 입김을 불어넣고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서 나중에 한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은 책임이란 걸 모릅니다. 절대 실수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달아나니까요. 그래서 대책이라곤 또 무슨 인사영입이라는 협잔만 꾸미는 겁니다. 신지의 사태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이 거하게 똥볼찬 걸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럼 나중에 한 자리는 물 건너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윤 후보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끝까지 잘 되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이들 입장에선 지금 인정해도 물러나고 대선의 패배에도 물러나니까 이왕이면 지금 물러나지 않고 대선이라는 자기 한자리보전할 카드 하나를 더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막 신지에 옹호하는 그 어르신들 눈에 한번더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나중에 청와대 한자리 받아보려고, 이렇게 신지랑 합방하고 지지하는 노인분들이 막 찬양 댓글 달게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민심을 돌려놨습니다. 부모님! 뭔 개소리야! 하, 그 청년 본부장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국힘및패미당화 사태는 결국 젠더 갈등의 이슈이자 세대 갈등이 또 다른 양상이었던 것입니다. 세대 간 갈등 역시 젠더 갈등 못지않은 일이었고, 폐미 문제는 결국 안보, 경제, 세대 갈등,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의 원인이자 이론인 설거지. 아니, 대통령 일장 이론과 같다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요. 아무튼 청년들은 젠더와 세대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테니, 그 무게감을 상상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아무쪼록 청년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을 응원하는 40대 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적이 우선순위인지 분별하는 눈이 있는 청년들에게 복이 있으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